먹고! 즐겨! 음! 일단은 이 친구를 소개할게요. 저의 먹방 브이로그에 나왔던 온라인 예배 걸인데요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숙경, 숙경 커버를 하고 있는 숙경수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저 못지않게 잘 먹어요. 그래서 오늘 같이 먹방 비로그 나올 거예요. 아 너무 좋아요. 열어주세요. <웃음> 별거 없네. 음, 야, 음. 작은 거 아니야? 야, 기다려라. 반올림 피자샵에서 시켰어요. 야, 빨리 먹자. 맛있겠다. 어우, <웃음> 야, 맛있겠다. 빨리 먹자. 빨리 들어. <웃음> 맛있다. 잘먹어 어, 아, 발 고구마 아닌데? 뭔데? 베이커? 핀가요 <웃음> 이게 뭐야? 이게 <웃음> 뭐야? 아, 뜨거음 뜨거. <웃음> 야, 먹는 소리 어떻게 해? 야, 나 지금 인터넷 방송 보는 거 같아. <웃음> 음. 여기 갈릭이 죽여주거든? 그래? 응. 음. 진이야. <웃음> 먹어봐. 진짜 먹어봐. 진아. 왜못 꺼내? <웃음> 음... 사이다인데 배맛이 나는 사이다 시, 시원하다 세정이를 왜왜냐 왜이래? <웃음> 왜 이래? <웃음> 몰라! 같이 <웃음> 밥 어, 먹기 싫어. 나 조금 더 먹어. 잘 먹었습니다. 오, 이제 1차 끝. 아니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제가 만든 거예요. 베이컨, 양송이, 새우 <웃음> 넣어가지고. 고추, 바삭삭. 여러분, 제가 만든 까르보나라입니다. 음, 맞나 야, 너무 맛있겠다, 얘들아. 어잘 먹겠습니다. 야, 파스타 맛있을지 모르겠다. 빨리 먹어봐라. 언제 샀대? <웃음> 아까 우오디에 샀지. 야,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는데 빨리 먹어봐라. 음. 음. 야, 파는 거 같다. 진짜? 응. 오게이가 만든 파스타!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음. 솔직하게. 우유와 치즈의 조화가 완벽해. 솔직히, 진짜. 진짜? 짭조름하면서도, 음! 처음 먹어본 고추바사다. 맛있게. 응, 음. 나 맛있는데 배가 불러. 거짓말 치지 마. 진짜. 뭐? 나좀잘 만들지? 음! 음! 시 어. 음! 너무 맛있는데? 이게 약간 찰떡같아. 이깔 난다, 야. 야, 갈비살이 너 맛있다. 너 맛있지? 응. 진짜? 진짜, 여기 나. 좋아요. 어? 좋아요. 먹고! 즐겨! 먹고! 즐겨! 공랭이는 말썽 끝났어. 나이 타입. 최승용못 이겨. 맞아. 이때못 음. 이겨. 그래도 깔끔하게어 어. <웃음> 어, 언니야, 약간 막기남 같아. 그게 뭐야? 강, 강호동 같아. <웃음> 아니, 아니, 강호동이 막 이렇게 먹잖아. 막. 진짜? 음. 진짜 맛있어. 저점밥 타월로 줘봐야죠. 나좀 하지, 근데 진짜. 음, 진짜 맛있어. 역시! 린정이야요 린정. 인정. 먹방 끝! 다음에 또 만나요! 만나요. 여기 왔습니다. 인간의, 인간의 욕심은 어. 끝이 없는 거란다? 왜? 내 새끼를 보내는 심정이야. 야, 너무 예쁘다. 크라이킨. 안녕하세요. 이거 발가락 부스러 어?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어, 연어 포켓 가카몰리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테이크 로제 파스타 하나랑 음료도 시킬 건데 음식이랑 같이 주실 수 있으세요? 네. 콜라 하나랑 스프라이트 하나랑 갈릭 감자튀김 하나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정말 운전하주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여게 강력 추천, 여기 가까이 대봐 봐 카메라 가까이 대봐 보라고 네가 가까워요, 확대했니? <웃음> 카페 알렉스 오늘 너 데려가야겠어. 안 되겠어. 그 주둥이를 막아야겠어. 쳐 넣어가지고 아직 뜨지 못한 곳이라서 그래. 어디야 커뮤로 커피 이겨주겠어. 뷰티 유튜버의 모공. 음. 야, 원래 알지. 인스타에 올릴 사진은 응. 인스타로 찍어야 돼. 살살살 가. <목소리> 양숙 씨의 추천 맛집 여기 왔어요. 안녕하세요. 큐얼! 나리 내려 려지지지 지금 나 음, 흘흘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맛있는데? 음 배고프다고 했잖아. 배고프잖아. 그... 어, 여기 또 좋아하는 거야? 우리 이거? 그때 먹었잖아. 이거 맛있었어. 음... 콥샐러드 싫어? 그럼 먹자. 아니야. 어, 이건 별이 두 개야. 야. <웃음> 그런 거 진짜. 별 좋아해. 오, 어쩌고. 호레스터가 이렇게 먹어. 오 마이 갓. Look at this. 그게? 그거는, 그게 아노산떼가 아민 냄새가 많지가 이 뒤에 <목소리> <이거? 목소리> 아, 다 뜨거워요. 지금 입안 다길거예 역시 먹을 줄 아는 남자. <웃음> 위에다 그냥 다 팔아 봐라. 이게 그거 같은데? 운동선? <목소리> 내가 응, 그런 거 먹고 <목소리> 는 거야? 중국에서 이미 선수야 아 그래?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국대는 안 한다는 거야? 응 선수생활은 하는데 원래 아예 은퇴하는건지 뭔지 모르겠어 아 멋있는데 하나도 아끼지 않는 당신 어 음. 좋다 좋지 맞아야 되나? 그래. 음, 음, 음, 음. 근데 그게 이제... 음 없어. 근데 원작거는. 근데 원작거. 저기 콧잎보다. 응? 아, 망해가지고, 망해가지고. 아니 근데 그거 다 깨졌어요. 만들었어? 한, 한 번에, 어. 한 번, 한번 네. 설거지를 했는데 깨져가지고 어, 그게. 어.